Stop that, make me w a d 울산 동구 선박 화재 발생 당시의 모습이다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연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5,881톤급 케이맨 제도 선적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원자폭탄 같은 크기의 버섯 모양 불기둥이 폭발과 함께 치솟았다 이 선박은 석유화 기초 원료인 스트렌 모노모 5.2톤 등 2만 3천 톤 규모의 30여 종의 물질이 실려있었다 화재 발생 당시 버섯구름 모양의 불기둥이 솟구쳤고 화재는 화물을 옮겨 싣고 있던 6,583톤급의 바우달리안 호로 옮겨 붙었다 배경은 스톨트 그로이란드 호가 바우달리안 호로 석유 제품 일부를 이송할 준비를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길은 미사일이 터진 듯한 크기로 부두에 인접해 있던 울산 대교를 넘어설 만큼 높이 치솟았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중상 한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다쳤고 소방관 2명과 해양경찰 5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